포세이돈호 승선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시설이 되게 꼼꼼해요. 다솔 터보액기 쓰고 있습니다. 수박고추장 7cm짜리 작은 녀석인데 싱킹 타입입니다. 단차는 5cm 내렸어요. 한 25cm 정도. 추는 25 쓰고 있고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자한 마리 더 왔어요. 어. 어 갑자기 나오나 봐요. 왔다. 야 진짜 이거 뭐 낙지 낙지야 완전히. 장난 아니에요, 사이즈가. 여기는 자리마다 카운터기도 있어. 문어인가, 쭈인가. 달봉님, 지금 로드 8대2인가요? 아니요, 7대3입니다. 7대3짜리고, 큰 녀석 오면은, 변곡점이, 원래 초리대 끝부분에서, 그냥 보이시기엔, 지금 채비 정렬은 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휘면 이쯤까지 휩니다. 그리고, 버트대 중간 부분까지도 약간, 모든 낚싯대는 활처럼 좀 휘어야 되니까. 뱀파이어 j k 니 아버지어저용로드는 조금 더긴 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챔질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아무튼 조금 더 길게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다다익선 어? 갑이 한 마리 나왔네요? 아까도 분명히 갑이었어 근데 이거보다는 분명히 큰 녀석이었을 텐데 갑이 한 마리 나왔죠? 저저 <웃음> 저, 여기다 한 마리 넣을게요 <웃음> 자. 이야 포세이도노 타시면 주말에 타시면 이, 이런 이벤트도 진행하시나봐요 오종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들어가서 질문합니다 오이도노는 어디로 나가나요? 포세이도노가 좀 특이해요 시간 빼다 하면 멀리 못 나가시고 하시는데 여기 선장님은 종일배도 가끔 하시거든요 주말이라든지 그럼 자월도를 가죠 자월도 나온다고 하시면 자월도 쭉 계속 가시고 하시는데 근데 보통 대부분 내만권이죠 구봉도 멀리간 구봉도 저기가 구봉도 같은데? 저기가 조력발전소고 나나랜드님, 오늘 보팅은달범님 찾아서 보살, <웃음> 따라다니가 아니, 어디 계시는겨? 희아리 나르샤님, 안녕하십니까? 블루 다이아몬드님, 안녕하세요? 문기훈님 오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이도, 안산. 안산, 오이도로 왔습니다. 오, 크다. 요건. 아, 저는 쭈꾸미라고 하면 갑오징어, 갑오징 히트! 오, 씨. 야 사이좋아. 자, 사이즈 좋죠? 와, 아우, 이건 획감이야 오, 어, 안튕게 다행이야. 인천주감님, 로드 힘세 굿, 협찬품이에요. 제이스컴퍼니, 닉스오션2. 602ST, 솔리드 팁, 솔리드 팁인데, 제가 부러뜨리 먹었어요, 초리 때. 그래서 AS를 받을까 했는데, 전, 그, 성격이 급해가지고, 제가 그냥 수리합니다. 어? 어휴 어휴 어? 이렇게 잡고 있으면 힘들어 쭈..쭈꾸미 큰 건가? 쭈꾸미 큰 건가? 가부징어인가? 건가? 어 쭈꾸미 큰 거다 애가 다리가 이렇게 길어서 당최 낙지처럼 보여요 어? 아 떡볶이 예 감사드립니다 이야 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면떡볶이니까 떡볶이 먼저 해 아우 선장님도 시장하실텐데 이거 어떻게야 노승호님시장하신데 어떻게야 저는 먹어야 되는데 아, 잘 먹었다 황경원님 달봉이님 거치하신 애기박스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포세이도노 선장님께서 각 칸마다 달아주신 거예요. 오 여기 물색 좋다. 강선장님 말이야. 어 물색 좋은데 빨리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했어야지 말이야. 어 여기서 수박, 고추장 레이저 쓰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에이제아 AJ... 한번 들을까 말을 모아남님 아직 취소는 아닌데요. 취소가 마음 편할 거라 해서 오이씨 뭐 애기 훅에 뭐가 꼈어 어? 엉키신건가? 아와 이야 그렇지 뭐가 꼈어 <웃음> 쓰레기가 꼈어 쓰레기가 자한 마리 왔어요 허허 작지만 담을 수 있어요 자 틴세 어쩔 수 없어 틴세 벌써? 자 식사하시자고 하시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예 잘 예. 먹겠습니다 그 브룩스 같은 애들이나 그 그냥 서서 먹고 가는거지 저는 어른이라 식탁이 있어야 돼 반찬이 좋은데? 고시래를 젓가락으로 많이 잡고 해주세요 고시래약올리림서 음. 먹어야 돼야 떡볶이는 어제 먹은거 같아 맛있죠? 아, 옆에 아. <웃음> 식사 해줘야지. 식사 식사, 아. 보트, 보트, 아 형님들이신데, 얼핏 봐도 응밥 먹어야 돼요. 지금 삐 소리 내셔도 안 돼요. 고쭈가병님, 반마좀 그럼요, 형님. 입만 이으신 분들은 그 배탈 오셔야 돼. 오이도 포세이돈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허, 쭈꾸미 나온다, 이거. 네 갑이네, 이런. 자, 자, 자, 갑이에요. 이, 이 컬러 먹네. 자, 카운팅 할 거야. 자, 여, 여, 여, 이건 쭈꾸미겠지? 오, 쭈꾸미네. 조금이 가보지거다 나와요. 이 이거 컬러 이벤트 내용 물품에 있어요. 오 이거 갑이다. 어 쭈꾸미인가? 뭐 지직하죠? 큰 쭈꾸미인가? 오씨 야 대포 하나 건졌어요. 와씨. 자 보셨죠? 이거 이거, 얘기? 와씨. 자열 마리째 이런 게 나오네. 와. 오 대벌. 마리스는 줄었어도 씨알이 이런 게 나와. 오늘 엄청난 대벌 한 마리 잡은 게 다솔 터보 얘기예요. <웃음> 어 바람이 줄었다. 아좀 낫네. 바람이 확 주네 진짜. 늙은 달봉님 챙기느라 힘드네요. 어? 니가? 내가 너를 챙기는 것 같은데? 이야 작다. 그참 작은 녀석도 있죠? <웃음> 조금 빼면 바람이 좀 불고 이야 yeah, 선생님도 힘드시겠다 오는 같은 날 충분한 상님과 주변 주변 분들의 비난인 저를 만들었죠 어넌 그렇지 피싱보이님 오 나옵니다 어? 다솔락시마트 터보이기인데 이거 밑에 녀석 나오죠? 어. 얘는, 밑에 녀석은, 그린, 수박꽃장이에요 니경스는 해도 해도 안 되는데, 브룩스는 좀 다르더라고. 자, 한 마리 더 나오네요? 계속 아랫바늘에서 나오네? 와, 쭈꾸미가 살벌하게 크죠? 어. 뭐야, 왜 따박? 점프를 22cm인데, 이거. 허호 어? 이야. 브룩스 님도, 믿... 아유. 브룩스한테 그러시면, 그, 치력 안 좋으신다고 놀림 당하잖아. 더, 더불어, 저, 그러니까, 그, 달봉이 형 그렇게 보셨어. 이런 공격 당하신다고. 그, 잘생겼다. 그런 말씀, 함부로 막남발하시면안 돼. 콕 찍어서 달봉이 뭐, 이렇게만 하셔야지. 인정님, 그래. 그집부롱장님 부룩정이... 어, 어, 저 300초 왜일까 저거? 에휴, 넌, 넌안 되겠다. 쟨, 쟨 먹을만 했어요. 윤정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음, 보내야죠 윤정님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윤지 영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쟤를 5분 동안 보냈어요 가비를 가잖아, 가비 치러 가야 하나 지금 가비치러 가야 되는데 어? 우리, 우리 아까 거기 가비치러 간거 아니었어요? 저정다 아니, 이제 피딩으로 가요 야아 어우 이야 여 나오네 예 나온다니까요 예불껍질도 네, 네. 나오고 나와요 <웃음> <웃음> 나온다니까는 아싸 가끔 한 마리씩 나오는겨 드래그를 안풀어서 빠지긴 짜식 야이십포츠로어 요만한거 잡아내면 이단체비에서면 짜식 아 그럼요 마 <웃음> 먹을만큼만 300마리 그렇지 그래야지 세상은 현명하게 살아야 되는 거란다 아이고 작다 작아도 나오네 나오죠? 오 이거 애기색 애기 컬러가 좋네 하늘색 어우 <가전> <웃음> <뇎이> 이것도 주꾸미면 진짜 좀 거시기하다. 와, 이거 대포할 갑이 했던 그, 그 컬러인데, 낚시대가 촥 휘었어요. 드래이찍 풀렸어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은데, 준수한 녀석이네. 요 와, 씨. 그죠? 후, 후, 찰박이보단 커. 이야, 씨. 크, 손맛. 히트! 어. 바람에만 살짝 밀, 밀려가는 그거구나 어우 좋아 씨. 이야 이거 이거 갑이야 지순철님 이야 씨. 감사드립니다 두마리 애기 잘먹죠? 피딩 어떠! 씨. <웃음> 야 데, 대포 이런거 나와요 뭐 저기서 와씨 <웃음> 와우, 씨. 음이, <놈이>, 와. 외연도를외연도를 <웃음> 외연도를 넘는 사이즈지? 음이, 와, 눈이 못쩍 튀어나오네. 그런 거죠? 갑자기? 응. 오이도 포세이돈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오, 실발작이야. 와, 씨. 와, 왜 <웃음> 이렇게 큰게 나오냐? 대파리 나와. <웃음> 잘 나오니까 <나온> 뺄게요. <거> <웃음> 잘 나오니까 뺀다고? 아니, 무슨 말씀이니까잘 나오니까 뺀다는 게... <웃음> <웃음> <웃음> 말씀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웃음> 터보, 이거, 이거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꾸이쭈 이거... 잘먹이어 근데 이게 오늘 이벤트에 아, 저 오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아 이거 흐린 날씨에 먹을 것 같은데 아씨, 오히려 야마시타 그런 게안 먹고 이 우리 아들, 네? 산장원 들어달래. 아이이저 예, 예, 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 아들. <웃음> <웃음> 자, 오, 아, 네. 저 포세이도노 선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어. <웃음> 음, 음, <웃음>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어, 오이도 포세이도노 선장님이세요. 직결할 겁니다. 전이 단체 비하면 직결해요. 가지줄이 챔질할 때 아랫바늘이라든지 그런데 걸리는 게 너무 싫어 져 우선 2단 채비 때는 직결을 합니다 밑에 어, 그린 그린 고추장 위에 퍼플 퍼플 군청 윤지영님 꾹 참고 있어요 덜봉님 응원해 되... 어? 아 오늘 이, 이벤트 응무하셨나 어? 응무하셨나보다준이야 이거 저긴가보다 주님 말대로 믿음의 인가봐 어우 쭈가 크다 어떠.. 씨. 응. 벨기에? 또? 벨기에로 따박따박이야 필드 3시까지? 어, 그런것같 형님 어차피 지금 들어가도 3시안에 못 들어가는데 벨기에네 벨기에 어우 야 큰일났네 이거 갑자기 막판에 오 계속 벨기에 요벨기 별개. 레이저 벨기에 요거 요거 요거 성렬이 덜봉이 점점 멋있어지는 거야 <웃음> 버프를 좋은 거 쓰면 된다, 단 성렬아 변집장이 맞춰줬어. 그래놓고 윤지영님이 보기보다 날씬하다고 하니까 박장 대소를 했어. 대폭소. 버퍼 장어랑 바꾸자. <웃음> 아, 성렬이가 보내준 그 장어. 장어 먹고 내가 이뻐지기 시작했지. 홍길동님 성냥파리 소년 버프. <웃음> 어? <웃음> 야, 큰일 났네. 어윤저 윤지 형님 어떻게 하실게요? 아자자 자, 여러분 어 여러분 한 시간 연장입니다. 어이 여덟 마리 한번도 윤지 형님 어떻게아 우리 우리 예쁜 여, 인. 하하하하 <웃음> 야짱이요어짱이요 <웃음> 선장님. 아, 봐봐 눈치 없게 말이야 늦게 늦게 터지고 말이야 어? 제가 절일 늦게 한것 같은데 <웃음> 아우 역시 저 그냥 잘게 <웃음> 얘옷 치기야 이거 한 마리 더잡아는데 이거 아유. 어우 힘도 세다 와아 이거 벨기에 진짜 잘 먹네 이거? 아2차한잔 더야 되겠네 선장님과 변당이 필요합니다 <웃음> 오이도 포세이돈 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박달봉님이 지금 어... 쭈꾸미 37마리? 갑이 13... 오 50마리네 야 요, 요즘에 계속 폭망이라고 했는데 많이 했다 리경스 몇마리 썼어? 43? 아 넌? 응 어, 그럼 나갔다 와야지 <웃음> 43을... 이게 어디 43을 쓰고 있어 형인데 달리형님 6 9쓰세요 불가능하진 않은데. 홍길동님 51.6수? 아이고, 참. 윤지영님보다 더 적게 쓰고 있는데. 어? 파란 하늘처럼님 5 7수 <웃음> 캐스팅. 한번. 어, 예. 아쿠아엑스 대표님. 예. 어우, 어, 감사드립니다. 이야. 응. 아쿠아엑스 사장님께서 협찬을 해주셨어. 네, 사장님, 사자... 예. 요분이 사용하는 방법은. 예. 예. 양쪽에 이제 기가 있거든요. 한쪽 귀를 시기 우리가 바늘 열 십자로 이렇게 나눠서 예예.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끼우고 그리고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끼워지면 얘가 스커트 기능합니다. 생김새는 애기가 요즈이 수박 레이저와 네. 컬러가 흡사합니다. 이거 싱킹은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 수평이에요? 아 수평이에요? 네. 아 그거 가위질 하셔가지고. 아 뒤에서 어호 이야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손가락 피로도를 좀 이제 주고 음자자 자, 여러분 이게 예. 특허 하신 것 같아요 특허 특허 어, 특허는 이건 아이 안나고 특허는 아니에요? 2탄이 특허가 나서 나 고리가 잘쓰아고아 감사드립니다 잘쓰겠습니다 예예예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히트죠 뭐? 이건 쭈꾸미죠? 야, 이거 애석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웃음> 터보엑스 밑에 거 계속 누는데 터보엑이? 다솔? 브룩스, 형탄 곳으로는 배안 뺐어. 맺은... 초질관이신 <웃음> 거지, 짜식이야. 난 경인 피싱 못하면 주장이란게 있을 수가 없어. 어우, 뭐야, 어. 어? 와, 와 쭈꾸미. 가 가보징어보다더 휘어 어휴 쭈꾸미가 달봉님 180소 어, 어휴 얘는 나는 피터팬은 안 키워 네버랜드랑 가봐 아짜식 어우 사장님 잘 잡으시네 후미에서 근데 사장님 거는 꼬리 없는데 아니 저한테 꼬리 꼴이, 꼴이 있는 거 주시고 저못 잡게 하시고 저기 하신 거야? 그건 아니겠지 설마 요거는 일, 일단 떼고 근데 애기가 저기 요즈리 워터멜론그 수박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트릭인거요 <웃음> <웃음> 고추가병님, 쭉 50대, 10마리 주실 거죠? 아이, 형님, 드려야죠. 어, 아유, 어, 오늘, 쿨러 채로. 아 형님, 어차피 또 뵈실 거잖아. 고추가병님이 꼴찌 하실 분은 아닌데. 아, 그, 그날 꼴찌 하시면 형님, 제가 드리지. 엉뚱이로, 이게 저긴데? 엉뚱이 전갱인데 쭈꾸미인데. 생김새가. 그렇죠? 오, 드럽게 크네. 그냥 큰줄 알았더니 드럽게 커요. 고추가 형님, 선실에서 자야겠네. <웃음> 선실에서 주무시면, 그날 날씨 좋다고 하거든요, 형님. 선실에서 주무시면, 그, 조그만 거, 어, 저기는 타실 수 있어도, 어우, 어? 뭐지? 저기는 못 타시죠, 형님. 그 뭐야? 그 경품. 어씨또 바닥에 또 이런 게 있네. 아이고, 이거 작은 건데? 조금이야. 나는. 어? 갑인가? 담을 수는 있어요? 응. 담을 수는 있죠? 어... 훌륭해 해풍님 안녕하세요 달봉역의 정보로 현재 가보징어 조거가 좋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아 어,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징어잘 나온 포인트는 포인트는 기억을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몰라 제가 길치라서 저도 제가속 터져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어우... 야두 마리 남았죠 이제? 자 이제 나오는 포인트가 쓱 되는 거야. 초들물인데, 물이 잘 가고 있죠, 지금? 아, 이거 쭈지 갑인지 얘기 안 해야지. 아, 쭈네. 와, 야, 이거 벨기에 큰 났다, 진짜, 이거. 벨기에 품절되는 거 아니야, 진짜? 고추가병님 감사드립니다. 고추 형님, 심장어 이정신입니다. 오늘 1등 하신 분 선장님께서 선물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장님, 뭐, 뭐 타시는 거예요? 아, 저거? 네. 아, 아쿠아엑스. 아까 저한테 주신 거. 상품 이저뭐 장원하신 사장님 저는 장원 못했어도 장원한 효과를 봤네요 이러면 안 되지만 <웃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자자자자 자, 자. 진짜로 최선을 다했어 열심히 애들은 저한테 편파 방송이니 뭐니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여성 시청자님들 더 좋아합니다 아니라고 할줄 알았죠 어, 뭐저 뭐. 오해들 하지 마세요 여성 조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시청자님들 중에 그래서, 피 터지게 주작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두 마리가. 아, 두 마리가 안 되네. 아, 저도 57수인데, 인정님 <웃음> 파란 하른님만 님도 좋아합니다. <웃음> 아유, 어른들이, 참. 자, 자. 어, 여기 비치되어 있는, 저기 뭐야, 카운터기 41마리, 41마리. 제 거는 카운터기 14마리 찍혔습니다. 그러면 55마리죠? 그, 알아서 이제 짐작, 진작, 짐작들 하시고, 오늘 오이도 포세이돈호와 함께, 함께 잘 지내봤고, 조항사진 협조를 해야 돼서, 정리를 어느덧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19일에 정식 동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일에 실시간이 되면, 그때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늦게까지 선장님께서 1시간 연상까지 해주셨는데,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이도 포세이돈호와 함께했습니다. 오오 오씨. 오. 오, 오